안녕하세요 필러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익수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오늘은 애교시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애교시술은 제가 성형외과 교과서에 애교시술법을 어 쓰고 어 그만큼 애착을 가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교시술법은 저는 긴 바늘로 한번에 들어가서 천천히 빠져나오면서 아주 적은 양으로 모양을 날카롭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하면 어 부작용도 거의 없이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낼수 있어서 지금은 거의 표준이 되다시피 하는 시술법을 어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많이 크게 넣고 이상하게 넣으면 모양이 되게 흐트러지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 웃을 때 웃을 때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평소의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은 웃을때 나오게 만들고 평소에는 그것보다는 한 0.7 그러니까 70% 정도 만드는 정도의 모양을 만들면 되고요 예쁜 애교는 앞에서는 처음엔 좁게 시작했다가 뒤쪽으로 오면 살짝 커지면서 사라지는 그런 방식의 애교 시술법을 어 제가 시술법과 함께 수술 전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어 예쁜 애교를 가질 수, 수 있게 하십시오